저희 카페 입구인데요 저희 카페는 충남 청양에 있는 칠가포에 이웃하고 있습니다 칠가포에서 공주 방향으로 약 500m 오시면 저희 카페가 좌측편에 있습니다 여기 저희 카페에서 보면 우측 방향은 청양 방향이고요 여기 왼쪽 방향은 공주 방향입니다 카페 정면이고요 좌측 우측 하단입니다 자 그러면 카페로 들어가 볼까요 이쪽은 카페 오른쪽 테라스고요 이쪽은 왼쪽 테라스입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요 카페 오른쪽 이관과 왼쪽 1관 이렇게 두개 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현관 내부입니다. 아, 현관에는 탁구대가 있고요. 여기 미니 탁구대도 있습니다. 또 이거는 미니 당구대이고요. 어, 고객님들께서 어,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미모도 어, 남겨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관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카페에 일관입니다 카페 안에서 보이는 밖의 풍경이 상당히 싱그럽죠 다음은 이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관은 교양식 전문점으로 시설한 거예요. Thank you. 어, 여기는 아기들과 방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2관까지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